태국 음식을 여기 있는 메뉴판을 다 먹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네. 아, 예, 아, 우리. Mary? You? Me? Mary? Yeah. Where are you from? Norway. Norway. I'm h yeah. a i r d r e s s If you need it, let me know. <laughs> you have been in in uh, Chinatown? n nah, o not yet. You must go home in Chinatown. Why? China. Many, many nice, uh, many nice, and you know you can make all the gold shops, uh -huh. a the gold shops, right? oh, okay, Grand Palace, Grand Palace, yeah, mm -hmm. the famous, the King's Palace. You can have gold alive in this place. Yeah. Yeah. I have been here uh, many many years. t she's getting very old. So if you like m e I can invite you to d i n n e Oh, thanks, thanks. Dinner yeah. And, uh, yeah, of course, we can go together then. You wanna eat something? So, I eat too much o them. Too much. Uh, do you uh, used to eat in this restaurant? or Do you have a girlfriend or boyfriend or w h a t e Actually, I like a girl. <laughs> I like a girl, but I don't have any girlfriend now. I, I am gay. h o m g a y o r e a y But it... No, nobody. e v e r y b o n y is different, you yeah. know. But uh, in in Korea, problem on being gay in Korea. Actually, not much. Not much. Yeah, not much. They mm. accept it, not. Actually, not accept. Yeah. Yeah. But who is the gay? Yeah. They n o t say i m gay like this. Yeah. Secret. Yeah, you know? like the secret. But you you have not been married or something like that. Married you? Me? Yeah. Married? Yeah. yeah even girl girlfriend? No, happen. 아우 no w to marry her? Okay, so you can i d e Okay, thank you. you. Nice to meet you. i n e i e e to m e e t o e e 쫄깃쫄깃한데 아까 그 여기 외국인 아저씨랑 얘기하면서 좀 많이 식어가지고 삼겹살 약간 조금 탄 느낌? 4.5점 역시 갓치킨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딥프라이드 펜던 치킨 라이스 누들 에그 누굴 딥프라이드 펜던 치킨 분명히 치킨인데 특이한 게 돼지 흰제 맛이 나요. 짭조름한 것도 딱제 입맛에 맞고 닭다리살이랑 가슴살 그 중간 정도의 식감. 양념는 음. 콩나물 양념. 어, 고리차 맛이 나는데? 내용물가? 엄청 맛고 설탕. 콩나물이 안에 들어가 있네. 싱거운 잔치국. 3,000원 정도? 3,000원에 이 정도 마시면은, 별점 5점 중에서 4점. 6,000원인데, 이 정도 마시면은, 이것도 4점. 그러니까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치가 필요해. 음, 잘 먹었습니다. 그 o 땡큐 땡큐 알로이 Good, good, thank you. Thank you. l l o Korea. 아, 그린 커리. 그린 커리랑 쿵, 쿵, 채, 남플라 이렇게 두개 시켰거든요? 음. 비주얼이 너무 충격인데? <웃음> 냄새는 미역? 살짝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무슨 카레라고 생각하면 국물이 없는 카레를 생각하는데 일단 이 초록색 카레는 국물이 너무 많아. 쑥 맛이 많이 난다 잼피 어, 확실히 잼피맛이 많이 껴겠다 아, 근데 이거랑 밥이랑 먹으면 또 비주얼 괜찮을까? 아 파리가 왜이렇게 보여? 고기 부드럽고 잼피맛이 확실해지네요 딱 진짜 간장새우 맛나요 이거 어, 살짝 맵다. 새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간장에 버무렸나보다. 고추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거 살짝 짜요. 개인적으로 잼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5점 만점 중에 5점일 거고 일반적인 대중적인 느낌 3.5점. 이것도 3.5점인데, 근데 이거 사 먹을 바에는 다른 새우 사 먹. 그냥 간장에다가 새우 찍어먹는 느낌에다가 그냥 매운 느낌밖에 없어요, 이거는. 코코넛 밀크숲 밥, 앨넥콜라. 오늘은 여기 하이푸드 전 메뉴 먹어보기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 있는 메뉴 거의 다 먹어봤고, 굳이 이런 야채나 이런 거는 먹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은 이 코코넛 밀크수프랑 그리고 갈릭페퍼. 이 음식을 다 먹어보니까 솔직히 가장 맛있는 건 한국 음식이다 그게 오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자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 있는 파타이 어, 이 치킨 같은 거는 여러 명이 도오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치킨 그리고 볶음밥은 그냥 진짜 무난했던 것 같아요 팟갓 파어 새운데 맛있는데 가성비는 조금 쓰레기예요. 여기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그렇게 막 추천하진 않고 야시장에 가가지고 조금 싸게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먹는 걸 추천합니다. 와 진짜 맛 없게 생겼다. 안에는 닭고기가 들어가 있고, 오 매콤하고. 코코넛 맛이 안나네 이것도 잼피다 거의 모든 음식이 다 잼피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 마늘이랑 후추 맛은 안 느껴지고 그냥 간장 맛이 느껴지는데 치킨 그냥 간장에 찍어먹는 느낌이에요 3.5점에서 4점 그냥, 그냥 먹을만하다 이건 조금 의외였어 코코넛이 코코넛 맛이 안 느껴지고 해가지고 달짝지근하니 확실히 안에 뭔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하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고추는 맵지리분들은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맵네. 이 태국 음식을 여기 있는 메뉴판을 다 먹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네. 어느 정도 먹잖아요? 약간 3분의 2 먹으면 물려요. 가공카, 가공카.